나도 갈게 컨디션 다 선트 친구 집편 오케이. 달려가면 달려가면. 어. 이 들어가면. 이층 뭐야! 이데보스야보스야 보스야? 일단 나이 아니면 가동해 나동 나동 나동 쪽에. 나 돌아갈게 나 돌아갈게. 일단 나사탄구이 반대쪽으로 뛰어가는 중. 택시 없고, 반대쪽 안 열려있고. 이따 2층 올라가? 가동? 어, 가동 2층. 오케이, 나 나동으로 보내줘. 응, 어, 조심해. 예강탄 주지, 예강탄. BT인가 보네. 없을 수도 있다. 내가, 내가 잡고기야, 니라면. 없스 있는 것 같다. 어? 나 루샬라 잡아야 돼. 어디 어떻게 아, 푸시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? 나 기다리고 아직. 그러면. 어, 내가 네, 도와서 갈게. 가동 뒤편으로 돌아갈게 지금. 어, 돌아. 응? 나를 층으로 돌아간다. 뒤에. 음. 응? 뒤에. 어, 내가 또 붙었다. 어디에? 그기숙사그 나동 반대편. 반대편 우리야? 우리 그언쪽 우리 언쪽 우리 쪽. 거의 가동이잖아. 아니, 아니야. 우리 그 신골 쪽에서 왔잖아. 그쪽에 서 지금 사운드 들려. 총소리. 그거는 저 올드게스야 저, 올드게스 아 멀어 아 올드.. 올려, 올디갔어요응 멀어 멀어 멀어 아그 게임 쪽인가보네나이층나이층 그.. 왔어? 나응뭐 1층 열리다 하나.. 오! 루살라! 아, 야 내가 잡을 수 밖에 없어 미안하다 2층 아! 들어가? 어 2층 야곤? 아니 1층 1층 나 1층 아, 뭐야 아 죽었어? 어 2층에 유저있어? 어 유저있어 오케이 아군 살았어요 어떻게 됐어요? 다운 다운 다운 오케이 아, 아, 아 화장실에 17... 있었네 이 새끼들 에 1p7 uh -huh. 아 화장실인지 몰랐어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버스 부어보여가지고 바로 죽였잖아 외부 발소리. 응왜 <웃음> 안들어오니? 혼자 남으셨세요네저 혼자 남았어요 아. 야고총로 간다 너의 심 무장 간다 잠깐만 두명인데 아 그리고 템 받을거면 백토리 같은데 맞아요? 백토리 네 백토리 지템나를 나왔 둘다 컷! 개같은 새끼들. 어, 힘들었다, 이씨. 아, 쯔지 후 하나 남았고, 그 끝이고 <목소리> 밖으로 어 <실이> 어딘 거야? 사연, <목소리> 어, 어, 어디서 죽었어? 나 화장실 2층올라가자가자그케이 올라가자. 아, 오케이. <목소리> 네아 주소가 근데 어차피 나파카라아 맞네 맞네. 득공이라. 어. <웃음> 노양시이라다나 아무다 <안> 주소가. 너너너 <웃음> 너, 보험 안할게그러면아 힘들었다 씨. 저게 그렇게 잘하는 거야. 3 3진벨 MP7? 넌 안되겠다 인마 아잘 싸우네 이 사람도 다음 와한대 맞았는데 갑자기 피가 빨간색이 됐어 하 벗고 맞았는데 이씨 어우 씨. 어데 심지어 예광산이었어 빨간색깔을 좀바짝반짝하더라 아유 아, 아, 빨간탄 아비 아, 아, t 보수조린다 다 하고 화탄을 아, 1층 쪽에 쏴야 되는거지 아 아깝다 <웃음> 어차피 얘네들이 아예 대기라고 있던 상황이라 좀 애매했어 <목소리> 아, 나저 조스케 뭔말 맞네. 오 MK16 좀빡스 모딩이네 이건. 가방 큰거 없니 너희들 이렇게 하주는 거야? 보스한테 뭐 나왔어 아저씨? 골드 티티 하나 끝났어 그리고어 비트거 여기 안 나왔어? 안 나왔어. 카드도? 안 나왔어. 어 타드 무슨 타니었어 보스? M 팔5 6에 이건. 철소리, 철소리. 아 저쪽 파, 안내 쪽. 벡터가 있으시네 음, 이걸 포기해 다 분해해서 바닥에 떨졌습니다 어우 울라치일 붙어 있는 게 있다고? 내걸 보험 안했다 블랙락안에 뭐들어있어블랙락안에요 요렇게 삐싼것들 안 비싸고 이거 넣고 비피탄이 들어있네 알륨카 슈거 뭐야 맛있게 드셨는데? 버려 이거 슈거 챙겨가 파라코트 하나? 음. 아 생각을 해자알륨카 가져가 됐다. 너한테 뭐더 가져갈 거 없지? 버스 봐. 다음 버스 봐. AVS 와씨 돌궜다. AVS를 끼고 가면 되긴 하는데, 아니야. 그러긴 너무 위험해. 폭탄 와 가방 큰게 없다. 블랙락을로 버리면 이게 안 들어가요 다 블랙락이 그나마 적어주는 거라 아니 아니 ABS 안되나 이거 아, 어! 잠깐만 해봐야겠다 될거 같은데? ABS가 공간이 다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 가방 들어가는 크, 크기는 똑같은데 오 맞아 이겨울신 더 나아 열빨 버려 바닥에 버리고 컨트를 클릭하면 응 네, 시칸이 거유요아 어, 여기선 가져갈게 없어 아아 아, 탄창 버렸으니까 여기까지 뮤이 유리 있어요? 뮤이요? 뮤 유리 없죠? 어. 아저 이거 못 가져오나? 준다 위험한데 이거? TV120! 이건 TV120 가져왔나가져와야겠다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할게 아니라 아, 너 가방 있지? 가방 어 누구 나갔는게 바로 집어넣 진짜 추야 아 저기도 위험해 여기 이쪽으로 왜부 있고 빅토리 메신이 안잡히네 음 여기도 비티가 있구만 AVS 따위를 가져가는 것보다 파라코드 비싸죠 요즘 이건 인젝터 케이스로 들어오고 이거 여기 가져갈 거 이거 다 가져갈 거 버려. tv110이 몇, 음, 몇 크리? 어떤 거야? tv110이. tv110이야? 아, 그렇다.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버리고 이거 이렇게 크리, 크리, 크리, 근데 크리, 크리, 크리. 나 이렇게 이렇게. 포함해서 다섯 명으로 다 빽거리 언제쯤 갈지. 아갈수 있잖아. 지 진짜 갈수 있어. 응. 됐지? 4칸이 비는데? 아지 옆방으로 아 이거 챙기면 될..가? 되겠지? 아 됐다 도트 됐다 했다. 만 도트 이거 저 8,000원 소음기 만원? 음, 이만원 어, 정도면 되겠지 됐어 됐다, 됐다 됐다 밥 먹을 거 있나? 알림카 먹기 뜯기 싫고 됐어? 됐어? 꽉깍 눌러 담았다 더 이상 눌러 담을 수가 없습니다 가자 어디서 미루안 떨어지나 일단 업 하자 가자 아이 데스 데스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아이 배부르다 달려 스캐브 저격 안돼 멈춰 그냥 번 양보하고, 내 피자 부보뭐 먹을까? 아니, 아니, 단판을 들고 가자. <목소리> 가자 인주가안 차리구만. 아우씨, 게임이 12분 나왔어. 이렇게 채워나올 거였으면은, 그냥, 내 총을 보험시키는 게 나았겠는데? 내 TV110도 보험시키고? 가자 가자 니가 많이 달리네 좀더치워가아이 백리 대기중이요? 어 나도 대기중? 저를 저그 백토리 잘다녀오시게도도야 가방 가방 들고 가면 돼 가방에 최대한 피그림 이상 되는 거아 근데 굳이 안가져도 될까? 아 가져와야 돼 가져. 가방 어, 가져왔습니다 뭐 아무거나 그냥 큰거 가져와 그냥 어? 오잉큐에서 템 빨리 뿌리고 빨리. 아이고 몇렙이죠? 네, 36렙 저는 c k 요 저는 c k 네, 저도요 닌즈 CK 필한 사람 만약에 CK 만들고 요어나시 k 필요해요 나시 k 나시 k 나시 k 아직 아, 한 번도 써본 적 없음 저도요 저는 30렙에 넘기고 있 게임, 게임 안하잖아요 복날님? 아니 저, 아니요, 저. <웃음> 음식하고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얼마 파라코드 왜 이렇게 필아 이거 순서를 잘못해놨어 오케이 탈출 나 혼자 떡상 아 <웃음> 어, 맞아? <웃음>